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엔지니어 이수비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방학기간에 맞아서 또 집에서 간단히 영상을 한번 촬영해 보고 있는데요. 프로듀서 DK 채널을 통해서 많이 홍보가 됐던 아이파이 오디오 제품 중에 하나인 XDSD. 네, 저도 집에서 작업하거나 이럴 때는 좀 간단하게 많이 사용을 하는 편인데요. 네, XDSD랑 그 다음에 제가 최근에 또 데모에서 사용해 보고 있는 IDSD 그두 가지를 제가 좀 비교해서 한번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XDSD와 IDSD 두 가지 모델이고요 제가 집에서 작업할 때는 사실 따로 뭐 스피커나 이런 걸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애가 자는 시간에 작업을 하기도 하고 해서 보통은 이제 헤드폰을 끼고 이렇게 작업을 하는 편인데 XDSD를 제가 처음에 DK 채널에서 접해 봤을 때는 웬만한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그런 헤드폰 앰프보다 굉장히 좀 뛰어나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어차피 집에서는 뭐 헤드폰만 가지고 작업을 하니까 XD, SD를 딱 보고 야 이거다 싶어서 제가 그동안 계속 잘 사용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집에서 이제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충분하다는 생각이었는데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XDSD 보다 좀더 상위 기종들은 또 얼마나 좋아질지 궁금해서 IDSD를 좀 데모 요청을 해서 좀한 3주 정도 써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IDSD랑 XDSD랑 좀 어떤 장단점이 있었는지 여러분들한테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음향기기 회사들은 대부분 뭐 특정 모델군에 대한 그런 개성이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이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전체적인 인상이라던가 철학에 따른 소리 색깔 같은 것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파이 오디오 제품들을 끌려 하고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리자면 첫 번째 이유는 굉장히 깨끗한 해상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 해상도라는 거는 보통 이제 TV로 생각하시면 굉장히 편한데요 FHD TV를 보다가 UHD TV로 보면 갑자기 이렇게 굉장히 선명하고 색감도 되게 진해지고 뭐 이런 느낌들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뭐 이어폰이나 헤드폰 이런 음향기기 쪽에서도 해상도가 좋다고 하면 그동안 이제 뭐 안개 끼듯이 뭔가 이렇게 뿌옇게 부정확했던 음상들이 더 이렇게 또렷하고 정확하게 들리는 느낌이 나거든요 보통 이제 좀 저렴한 음향기기들 중에서는 일부러 좀 해상도를 높이는 듯한 좀 착각을 주기 위해서 뭐 하이 때나 고역대 이런 데들에 약간 부스트를 해서 어 뭔가 해상도가 높다라는 그런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이파이 오디오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해상도가 좀 뛰어난 느낌입니다 그다음 뭐 해상도가 높아지니까 뭐 당연히 올라가는 그런 정보량들이기는 한데 트랜지언트가 꽤 선명하고 시원한 느낌입니다 이 트랜지언트라는 얘기도 저희가 음향기기 설명할 때 종종 많이 쓰는 단어인데요 트랜지언트라는 건이 음이 시작되는 그 찰나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트랜지언트가 빠르다라고 하면 굉장히 어택감이 빠른 느낌이죠. 그 다음에 트랜지언트가 좀 느리다 하면 어택감이 이렇게 조금 둥글둥글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사실 이거는 좀 취향을 탈 수도 있는 문제인데 트랜지언트가 빠르면 빠를수록 스네어 소리나 아니면 이렇게 타격감이 있는 그런 타악기들 소리들은 굉장히 펀치감 있게 들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트랜지언트가 조금 느린 경우는 그런 타악기들 소리는 조금 둥글게 들릴 수는 있는데 대신에 조금 더 트랜지언트가 느려도 되는 악기들은 따뜻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트랜지언트가 빠르다 느리다 대해서는 조금 취향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트랜지언트가 이제 중간보다는 조금 더 빠른 편 조금 더 시원하고 선명한 것들을 조금 선호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아이파이 오디오 같은 경우가 약간 트랜지언트가 조금 빠르면서도 좀 선명한 편이었어요 아주 빠른 편은 아닙니다 트랜지언트가 굉장히 빠르고 펀치감 있게 나오는 뭐 그런 스타일의 음향기기들도 있는데 어, 아이파이 오디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엄청나게 빠른 편은 아닌데 트랜지언트의 느낌 자체가 굉장히 좀 선명하고 좀 시원하다는 라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뭐 해상도부터 시작해서 트랜지언트, 그 다음 뭐 소리 질감, 색깔 모두 이제 좀 깔끔하고 깨끗하다라는 표현이 가장 잘 어울리는 기기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아이파이 오디오라는 기기를 처음 접했던 거는 사실 아이퓨리파이어입니다. 이 제품인데요. 아이퓨리파이어도 어, 하이파이 오디오 하시는 분들한테는 꽤나 좀 많이 알려진 제품이기도 하고 프로듀서 디케이 채널에서도 굉장히 좀 많이 알려진 그런 제품 중에 하나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아이퓨리파이어로 이 아이파이 오디오 제품들을 접하기 시작했는데 확실히 이런 노이즈 제거 기술이라던가 이 소리를 전달할 때 디지털 오디오에 대한 처리 기술 노하우들이 뛰어난 회사인 것 같아요. 이거 되게 뭐 말로 설명하기 힘든 부분이긴 한데 굉장히 정확하게 전달이 되고 있다는 느낌이 되게 강했습니다. 뭔가 저희 같은 경우는 뭐 보정 전이라던가 소리의 원 상태 같은 데서 되게 좀 익숙하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 디지털 오디오로 변환됐을 때 감가되는 느낌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민감한 편이에요. 근데 iFi 오디오의 이 DAC들은 그 디지털 오디오에서 나오는 그 특유의 손상되는 그런 느낌들, 약간 둔해지는 느낌들이 굉장히 좀 적었어요. 그래서 이 iFi 오디오의 제품들을 들어보자마자 아이 가격대 굉장히 좀 신뢰할 만한 기기들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이파이 오디오의 이뭐 XDSD나 IDSD를 굳이 감상용뿐만 아니라 이제 작업용으로도 많이 쓰는 이유기도 이 한데요. 지금 XDSD 같은 경우가 제가 가격대가 거의 한 40만 원대인 걸로 알고 있고 제 IDSD 같은 경우도 가격대가 한 60만 원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따지면 40만 원이나 60만 원대에 헤드폰 앰프라던가 그런 DAC 퀄리티들이 이제 뭐 훌륭하다, 뭐 신뢰할 만하다라고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제 물론 오디오 인터페이스라는 게뭐 마이 그프리도 달려있고 뭐 AD컨버터도 달려있고 뭐 여러가지 기능들이 달려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뭐 가격대나 이런 거를 맞추기 좀 힘든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는데 저처럼 집에서 녹음은 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재생할 수 있는 재생기기만 있으면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훌륭한 대안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IDSD 같은 경우는 지금 RCA 단자를 통해서 스피커나 파워앰프로도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IDSD를 한 3주 정도 데모를 해보면서 추후에 집에도 뭐 스피커를 놓는 일이 생기면 한번 사용을 해볼까. 그 다음 XDSD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고 가벼워요. 굉장히 가볍거든요. 그래서 들고 다니면서 뭐 이어폰이나 헤드폰들을 사용하기에 굉장히 좋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터리 타임도 굉장히 좀긴 편이에요 제가 XDSD를 들고 다니면서 좀 배터리 때문에 속을 썩여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이 XDSD를 굉장히 만족하면서 쓰고 있었는데 딱 하나 조금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이어폰 유저분들을 위한 DAC로는 정말 이만한 게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훌륭했어요 그런데 헤드폰을 연결하면 약간 뭔가 힘이 좀 딸리는구나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이거는 직접 전원을 연결해서 꽂았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전원을 직접 연결하지 않고 배터리 구동만으로 헤드폰을 울린다면 힘이 좀 떨어지는 느낌이 더 많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집에서 작업할 때는 헤드폰을 주로 쓰기 때문에 아, XDSD에서 약간 이런 점이 조금 아쉽구나라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IDSD를 데모를 해봤는데 역시나 헤드폰 구동에서는 IDSD가 정말 좋습니다 힘 자체가 굉장히 달라요 이 DAC에서 밀어주는 힘 자체가 더 좋다 보니까 저음부터 시작해서 고음까지 전 대역이 굉장히 골고루 되게 탄력있게 재생이 되는 느낌입니다 제가 이거를 컨택트 이넨서 리뷰할 때그 소니코리아 마스터링 스튜디오에서 한번 처음 접했었는데요 그때도 강승희 감독님이랑 얘기했던 거는 크레인송에서 나온 고가의 모니터 컨트롤러에 붙어있는 헤드폰 앰프에 비해서도 전혀 꿀리지 않는다 오히려 좀더 좋은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는 것에 대해서 둘다 되게 공감했었거든요 지금 저는 스튜디오에서 RME, ADI-2 Pro를 메인 컨버터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ADI-2 Pro에 있는 헤드폰 앰프도 좋다라고 느꼈고 주변에도 그런 헤드폰 앰프나 이런 것들이 동시에 좋은 퀄리티로 필요하신 분들한테 제가 많이 추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IDSD 헤드폰 앰프가 RME의 헤드폰 앰프에 비해서 전혀 뒤처지지 않습니다 XDSD 같은 경우는 블루투스로도 연결이 가능하죠 사실 이 블루투스로도 음질이 굉장히 훌륭한 편인데 핸드폰이나 컴퓨터 등 소스 기기에다가 유선으로 직결할 경우 음질은 더욱 좋아집니다 유선으로 연결했을 때 소리가 훨씬 좋기는 좋아요 그런데 블루투스로 연결해도 어, 유선에 비해서 엄청나게 떨어지거나 뭔가 음질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라 생각은 거의 들지 않습니다 이 IDSD 같은 경우는 뭐 블루투스 기능은 당연히 없고 유선으로 연결해서만 사용을 할수 있는데 뭐 이렇게 들어보면 자 yeah. 어꽤 무게감이 있습니다 포터블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라 나와있기는 한데 포터블 뭐 호신용 기기? 뭐 이런 거에 더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디자인입니다 데스크탑이랑 연결할 때얘네이 커넥터들이 굉장히 좀 희한합니다 보통 USB 단자가 이렇게 생겨서 이걸 이렇게 기계에다 꽂아야 되는데 딱 보시면 굉장히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 기기를 사면 이런 젠더 케이블이 들어있어요 한쪽은 컴퓨터에 연결하고 IDSD 쪽에는 이렇게 연결을 하라고 이렇게 젠더가 들어있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노트북에서 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맥북에 USB-C 단자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이파이 오디에서 나온 OTG 케이블을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OTG 케이블을 연결하면 이렇게 해서 바로 노트북에 연결하시면 됩니다 뭐 노트북으로 작업할 때 집에서 이렇게 너무 컴퓨터와 d a 시 간의 거리가 길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좀 짧게 해서 사용을 하고는 있는데 이게 조금 더 길었으면 더 좋겠다는 았라 생각은 들긴 합니다 아니면 이렇게 번들 케이블을 연결한 상태에서 이렇게 OTG 케이블을 젠더로 연결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이 젠더 같은 경우는 방송에 나올 때마다 굉장히 추천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 케이블을 주변에 추천을 해줬었는데 구매한 사람마다 굉장히 홀린듯이 이걸 꼈더니 소리가 좋아졌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제가 뭐 기술적으로 과학적으로 검증할 방법이 없어서 대놓고 방송에서 이걸 끼면 굉장히 소리가 좋아진다 라고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어차피 가격이 되게 저렴하고 usb-c 타입을 꼭 쓰셔야 되는 분들은 이 케이블 구매해서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좀 다른 품질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XDSD 같은 경우도 컴퓨터랑 바로 연결을 하려면 이렇게 OTG 케이블을 사용은 하긴 해야 돼요 이 옆에 나와 있는 마이크로 단자는 단순히 전원 공급을 위해서만 쓰이고요 어, 컴퓨터랑 연결하기 위해서는 요 USB를 이렇게 연결하셔서 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 IDSD나 XDSD 모두 컴퓨터랑 연결했을 때 아무런 추가로 설치해야 될것 없이 바로 붙습니다 이것도 이제 작업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장점이 될수 있어요 아무것도 깔지 않아도 되고 그냥 꽂는 순간 바로 컴퓨터랑 연결이 돼서 안정적으로 오랜 시간 작업을 해도 한번에 끊김없이 잘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i d s s d 같은 경우는 되게 소소한 재미기는 한데요 요 옆에 일반 스마트폰을 충전할 수 있는 단자가 따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사실 뭐별 기능은 아니지만 딥하게 음향을 즐기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저희 좀 덕심 깊으신 분들 딥하게 들어가신 분들 보면 전기 문제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이 오디오와 연결된 그런 전원부에 뭐 스마트폰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어 있으면 거기서 이제 유입되는, 방해되는 그런 전기 노이즈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좀 신경쓰이고 거슬려 하시는 분들 꽤 있어요.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 아이파이 오디오에서 나온 USB 허브가 있습니다. 무슨 usb 허브 따위가 뭐한 50만원 60만원 되게 비싸요 근데 그 usb 허브가 음향 쪽으로 가는 전기 흐름과 스마트폰이나 그런 다른 전자제품을 연결하는 usb 를 따로 분리해서 사용을 할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어, 굉장히 덕심이 깊은 회사예요 그래서 별개로 구입하면 또한 50만원 60만원 정도 투자를 해서 구매를 해야 되는 그 usb 허브의 기능의 일부분이 또 여기에 들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저도 이제 스튜디오에서는 스마트폰이나 이런 충전할 수 있는 기계들은 아예 전원을 따로 쓰고 있는데 IDSD가 들어오고 나서는 스마트폰을 일로 연결해서 충전을 해도 되니까 마음이 굉장히 편해지더라고요 이것은 사실 여러분들 그렇게까지 크게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아니기는 합니다 그냥 저나 저 같은 분들처럼 아 뭔가 좀 찜찜함을 느낄 수 있는 분들한테만 조금 유용한 기능이라는 거 제가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집에서 XDSD와 IDSD 두 가지 제품을 비교 리뷰를 해봤는데요 너무 제품간의 특징이 극명해서 총평과 추천드리기가 굉장히 편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XDSD와 IDSD 둘 중에 하나를 고민하신다면 본인이 이어폰 유저다 그 다음에 나는 포터블하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음악 감상할 일이 많다 라고 하면 100% XDSD 입니다 나는 집에서 조금 더 헤비하게 음악을 감상하고 싶다 내가 음악 감상을 할때 헤드폰 위주로 감상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저는 IDSD를 추천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에서 뭐 믹스라던가 작곡이라던가 이런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IDSD를 일단 먼저 추천을 드리는데 XDSD만 해도 굉장히 퀄리티는 훌륭합니다 일반 오디오 인터페이스에서 나오는 DAC보다는 훨씬 훌륭하기 때문에 집에서 작업할 때뭐 이어폰이나 헤드폰만 가지고 작업을 하셔야 된다고 하면 XDSD만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만약 헤드폰과 더불어 스피커까지도 조금 사용하시고 싶다 하시면 IDSD 이상으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아마 조만간 이 아이파이 오디오에서 뭐또 신제품 소식들이 좀 들릴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뭐몇 가지 기기는 지금 뭐 전파 인증 중이라는 얘기도 듣고 있고요 어, IDSD에서 약간 기능을 축소시키고 가격을 조금 더 저렴하게 만든 제품도 나올 거라는 소식이 있고요 더 고가 라인업으로 만들어진 DAC 전문 제품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파이 오디오 제품들이 워낙에 좀 훌륭하고 신뢰감 있는 기기들을 많이 만드는 회사다 보니 보니까 앞으로 나올 신제품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지금 나와 있는 기존 제품들 중에서도 아마 여러분들 한번 직접 청음 해보시고 사용해보시면 굉장히 좀 만족하실 만한 기기들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도 저의 리뷰가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열심히 다음 방송 준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고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비였습니다